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우서 이 성서는 사도바울 선생님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바닷가 도시인 도시 지역인데, 은혜와 그리고 성령은 충만하는데, 교회가. 하는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또 항상 성령도 있고, 그런 감소가 있는데 거기에 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 성도들끼리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분쟁이 많다는 그런, 그런 소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이 분쟁이란 모든 문제는 물론 은혜도 좋고 그리고 무슨 뭐 기적도 좋고 성령 그리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이 문제 되는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주신 그 말씀이 이고린조전서 13장 사랑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음> 네. 이 보내준서 13장은 사랑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랑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은 참사랑이 무엇이고 또한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이 뭐라는 것을 상세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적인 말씀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 콜롬비아 대학의 포리만 교수라는 분이 미국 사람 10만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복이 뭐냐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그 조사에 대그 통계를 해 보았는데 세 가지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낙청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는 낙청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인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낙청적이고 또한 밝은 마음으로 봅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소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사를 어둡게만 보고 이 뚫게만 보고 불평으로 보는 부정적인 사람이란 아무데나 갔어도 또 갖다 놓아도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예, 그런 말이죠. 집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 이 한국 속담이 참제미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를 밖에 달겠어지요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둘째는 사람을 주고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의 근원이 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두 번째 통계를 하고요 세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보람이 있어야 되죠 네? 보람이 없고 짜증나고 실증을 하면 안되는데 보람있게 되면 그 보람가운데서 기쁨이 생기는거예요 보람있는 일을 뭐 건너지를 하게 되는 사람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가지의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나 첫째 인생관 두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세번째는 보람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통계의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8절을 보면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원상대로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지금 사도원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항상 그대로 원상대로 있다는 하 그런 의미가 되는거죠 그래서 첫째로 끝이 없다는 이야기 끝이 없다 이건 다른 말로 보면 영원하다 이말 영원하다 끝이 없다 그러면왜 사랑이 끝이 없느냐 하게 될 때에 본문에 기록하기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 없고 떨어지지 않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언도 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지식의 은사도 귀한 것들 이지만은 특별히 일반 개신교의 첫 신앙이 뭐냐면은, 은혜가 뭐냐,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많이 한다. 방언. 근데 우리, 우리, 우리 교회는 방언이나 무슨 예언 뭐 이런 하지 않지요? 근데 일반 기성 기독교의 신앙의 첫 은사가 무슨 은혜냐, 은사냐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 무슨 은사라고요? 방언을. 그 방언, 은사가 첫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지식이기 많은 그런 은사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은사에는 비교가 될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 방지식폐한다는 말씀을 이 원문대로 살펴보면 폐기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격이 중지되고 효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이 카렌다가 이제 왔네요 카렌다 지금 뭐 3월달이 됐는데 2021년 신청년 이 카렌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자합시다 작년은 2020년 경자년이에요 그러면 2021년 신청년새가될 때에 작년에서던 경자년 카렌다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하는 거예요 이미 효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얘기니요 마치 유치원이다 뭐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해서 우등생이니 하며 많이 배웠다 아니 무슨 상대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때가 되면 유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귀중한 높은 가치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지식을 얻을 때에 그 과거에 상장받았고, 부동했다는 것은 유치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온전한 것은. 모든 것은 부분적이요, 일시적이요, 한계적이지만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도 바울 선생이 어느 교회에 지금 부탁합니까? 고린도 교회 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신앙, 개인신앙은 처음인데 끼리끼리 관계 속에는 불화가 많고 싸움이 많았다. 그래서 사도월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장을 보낸 거예요. 본문에 나왔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후원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온전하다는 하 그런 뜻이에요. 온전, 이건 완전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기한다. 또 십절을 그랬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언제 될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해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온전,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히 알리라 하는 그 말씀 뭐냐면은, 재림 시대를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말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성냥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림주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참부모 시대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영물이잖아요. 영인체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속 사람, 겉그 사람이 있잖아 일구조잖아요. 어? 타락한 탓성을 다 벗어버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적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유일무이한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전주적인 가치가 나온다는 우리 노래를 배웠습니다. 완성하게 되면은, 바로, 욕심 갖고 있지만은, 영물이라는 거예요. 영물, 안다는 거예요. 척, 대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속사정, 속심정속 믿음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히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줄이 오셔가지고, 하락성 본성을 복귀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계속 항성 하나님들 같이 유일 모양 같이 인간화된 그런 시대가 왔을 때는, 다, 아,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계 우애를 형계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 여기 보니까, 단계로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에, 마지막, 사랑. 이 단계를 보니까요, 일곱 단계가 나오죠. 몇 단계라고요? 일곱, 일곱 단계. 아니, 팔단계니팔 단계. 그렇죠. 믿음의 사랑까지가 팔 단계예요. 한 여인이 실태하게된그 동기가 뭡니까? 8단계 한감 복귀를 완성 완료 못함으로 말려넣가지고 현적적 달아이온 거예요. 우리, 우리 한학자 어머님을 1 7세 이제 아버님이 간택회잖아요. 간택 간태. 간택할 때에 아버님과 우리 한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딸의 관계입니다 딸의. 그래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길러 나가시는 거예요 딸에서 누이동생에서 그리고 신부에서 아내에서 어머니에서 할머니 단계 그리고, <웃음> 참, 어머님 단계, 그리고, 만왕이와 하는 해방군 대관식을 통해가지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왕후의 자리 올라간 단계 뭐가 7단계, 7단계.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그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하나님의 부인 단계까지. 소위, 하나님이 장가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그 날이 언제예요? 기본절 날이었더라, 이말이야 네? 아무리 7단계까지 승리했다더라도, 마지막 단계, 8단계까지 못하게 될 때에, 네? 엄청난 기회 의 역사가 떨어질 거예요. 그 말이죠. 믿음덕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있고 형제 우애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랑 단계를 가지고 사랑을 공급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계시로 2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에베에서 교회되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죠내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비판도 알고 부지런도 알고 성실도 안다. 수고 많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거다 한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처음, 첫 사랑을 버렸다는 거첫 심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세계평화 통일성전이 2015년 5월 1일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 구로 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때의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심정을 그대로 지키면서 책임과 자유의 한계선을 지켰다면 실천궁의 해당면 봉작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없을까요 또 2017년 3월 12일 세계 평화통일 성전 구리성전 실범할 때의 그첫 신정천마음 그 입장에 우리가 항상 지키고 세워졌다면 이런 과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내 수고도 알고, 너 인내도 알고, 비판도 알고, 부지런하고, 성실도 안다. 그러나, 참 사랑을 보는 노라 그랬습니다. 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재해버린다. 재버린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더 설명을 해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덕이 없고, 믿음의 가치가 없으며, 덕이 있다고 하지만 무시간 덕은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고, 지식이 있지만 절제가 없는 사람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내가 말한다. 교만을 말하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이고, 사랑 없는 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에베스 교회의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회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사랑이 없게 되면 다 깨진다. 지식이 있고 소위 똑똑한 사람들, 게다가 사랑이 빠지면은 무엇이든지 까다롭고 힘이 다는 거예요. 소위 머리 좋고 흔이 머리가 빵빵 돌아가는 사람은 판단력이 빨라가지고, 게다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단점이 있으면 꼬집어요 그런가 하면은 멸시를 합니다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낮추어 버리곤 자기만이 올라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머리가 좋으니 머리가 빵빵 돌아가는 사람 반단력이 빨라가지고 또 그런 사람은 게다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비판하게 되고 꼬집고 멸시하고 함부로 무시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기 제일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스키가 하는 말씀 말고예요 까다롭고 대학에 무서워 힘이 듭니다. 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무시한 것보다 못하다.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덕 사랑없는 경건 이것은 교만 밖에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선지 아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 대적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 나에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이교만이 사탄이 이게 무서우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상대하겠습니까? 이 교만의 사탄이요, 참 쉽게 들어옵니다. 남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지나친 칭찬은 조만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 때문에 지식도 배하고 방언도고 그 많은 은사나 재능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남다고요? 사랑만이 남니다세 번째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의 호호불루니 영원한 사랑의 오위에요. 봅시다. 개시로 2시절 13절을 그랬죠.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전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또요한은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시키신가? 뭘 보다 보지 아는 마음들도 없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고하는 허리에 동의시고 제자들의 말을 한 사람 두 사람 야고시스 이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뒤늦게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어제 사랑이다라고, 오늘 사랑이다고, 내일 사랑이 들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오, 알파, 오메가가 같았다. 누가? 메시아, 주님, 그리스도, 예수, 참부모 이런 개신적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메시아의 사랑을 잘 설명해 준 말씀이다. 이 말에. 요한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요. 언제한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항상 원상 원리대로 그대로 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말이고 어제의 사랑이 다르고 오늘의 사랑이 다르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다그 다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가끔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면 변하지 않는 터전 이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먹는 것도 그 사랑을 위해서 먹고 자는 것도 그 사랑을 위해서 자고 활동하는 것도 그 사랑을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준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되고 변화가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나타나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어제도 나, 오늘나, 내일의 나로 그 자리 떨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항상 내게 되있다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면 우주의 공략 전부가 헛된 것입니다. 말씀 선지 83번에 1 7 9쪽입니그 다음에 하나님도 호흡하신다 왜 사랑의 본식이 되때문요 하나님의 사랑은 호흡과 같아 하나님도 호흡합니다 숨을 쉬입니다 참 사랑이 호흡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주의 각자를 맞추기 때문에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하, 가야 하나님의 호권에 내에 들어갔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님께서 우리 왕님 천복공에 근무하실 때 그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8분 동안 이제 호흡을 멈췄어요. 8분이. 8분도 호흡을 멈춘 사람에게 공기, 그 다음에 그때 뭐 돈을 뭐 12억, 12억을 얘기요 공기와 12억 돈을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딱얘기대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뒤로 얘기합니다. 8분 숨 멈췄습니다. 오래 멈췄죠. 우리는 지금 3분 멈춰도 그냥.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이제 고문할 때, 물고문이 참힘든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물리를 집어 갔다. 막 그러려면 계속 그냥. 고문을 시킬 때, 에 그때 럴 토로한다는 거예요. 숨. 네. 죽음이 오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뭘 택합니까? 뭘 택해야 될까요? 숨왜 끊어지면 죽음이 오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사구월 노래가 있습니다. 질사 부활 질사 부활 저게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행의 하나의 멘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멘트 이제 명상의 멘트를 우리 잘 알죠 숨음 깊이 들으시고 그다음 뭡니까 나는 살아있다숨음 길게 내쉬고 그다음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왕님이 선박궁에 근무하실 때의 명상의 멘트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숨길 들으실때 감사합니다 숨음이 길게 내실 때 여러분 저는 그때 수행하면서 아, 숨의그 축복이 숨의그 은혜가 아이, 필요한 것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숨. 예를 들면 5초 들으실 때에 나는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5초 내실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그거는 말과 그냥 형식이 아니고 진심의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5분, 그리고 5초, 10초 안에 감사가 많아요. 한번 나온다고 하면 돼. 요한 번. 그럼 1분이면 감사가 몇번 나올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시 1분. 일본이, 일분이 60초잖아. 그렇죠? 10초, 20, 3, 4, 50초, 60초니까 일본의 감사가 6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분이면은 6 0분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계산하 보니까요, 3천, <웃음> 몇번 나오더라고요. 드리시오레시는 이 호흡 속에서 감사를 지어 먹이고 되니깐, 모든 것이 감사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도, 내 옆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그리고 마실 물도 있고, 모든 것이 감사로, 저져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사랑은 영혼을 중심 삼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악의 말씀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꽃말꽃말을 한번 보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흰 세트로 껌기를딱 집어 가지고 접어 당기 보면은. 꽃무리는 떨어지지만은 꿀막 보는 그앞 몸통이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 꿀이 보, 꿀리그 보리 꿀을 따는 비유를 아버님이 가끔 하신다. 가끔, 가끔. 그럼 꿀이 뭔지가 꿀. 그게 말씀이요, 진리요. 사랑이요, 호흡이란. 꽃물이 떨어지지만은, 내 몸이 지금 죽음에 가지만은, 내 말씀과 진리, 그 사랑은 내가 뗄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정조원비 우리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떨어지지 않은 참사람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참사람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십니다. 참가를 본체 되신 참참 부모님 즉 상대왕권 참가인 아벨의 승리적 기반을 중심 삼은 영원한 사랑의 식구인 형제자매로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주 아주, 그래서 뜻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식구라는 명사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살다가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나는 가끔 여긴 그런 생각이 어 내가 20년을 살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뭐8 0이니까뭐90 살면 잘 살겠지. 10년, 20년, 30년 연교로 간다 해가지고 식구라는 이런 명칭이 없어집니까? 한 세대가 망해도 멸망해도 죽어도 살아도 죽던 살전의 명사는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망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뭐냐?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내가 드린 정성은 내 것으로 남아진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미소남복권 승리를 위한 특별 정성은 우리 기관에 우리는 지금 정성을 모고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도 뭐라고 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한테 보내는 사랑일까요? 나에게? 우리 가족에 정성. 내 것으로 남아지지만은 그내 것은 내 것으로 남아질 뿐더러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거예요. 잠부에게 상달되는 것이고, 삼자 삼가인 아들 가정에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보지 못한 거기에 이 말씀 아주 깊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성들이면은 정성들이 내 것이 남아지고. 여기에 보니까 또 아주 이해해야 되지 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의 공적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아지는데 할아버지의 공적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통일교회에 들어오기까지에는 선조조상들이 정성을 드리고 드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나를 교회에 들어오게 한그 조상의 목적이 뭘까요? 그 조상이 완전한 통일 여의권으로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함으로, 말년에 아주곤 애들 들어와, 가지고 내가 신앙이나 신성이나 영육으로 성숙되게 될 때에, 누구 해도 겁니까 선조들이 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년공부 남박이 다버린다 그러면 조상공적이 이제 50% 공적 있는 조상의 협조 도와줌에 따라서 내가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성 기대위에 있습니까 50%의 정성 기대위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해택 보죠 그러면 내 신앙 성숙이 60 70 80 90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의 그 정성의 혜택이 누가 봤습니까? 50% 정성 받은 그 조상이 있는 그 기대 위에서 10%, 20%, 30, 40. 뭘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50 정성 기대 위에 내가 돌아가가지고내 신앙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의 공적도 점점 까먹게 되는 결론이 나니다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 정리해서 한번 제가 밝표 했죠 아무리 조상이 10년 공격 들이는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수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서의 내 신앙이 까먹어져 어, 어, 맞 마저 겨하 와서 내가 결육을 낳았다 퇴교했다 그랬을 때 조상들이 아이거잘 됐다 뭐 그럴까요 0년공부나마학의 타월이 됐다는 것을 탐색하면서 조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역사일까요 간섭할 거예요. 그 할아버지 공격 없어졌다는 말은 뭐냐그 정성의 공격이 내 것으로 남아지는 입장이 된다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 공격을 세워놓고 내게 갖다 접붙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울고 물고 정성들이고 정성 드리면은 이 정성 두번 말씀하시네 울고 불고 정성 드리고 또 드리면은 영계에서 가르쳐 줘.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정성 드리면은 영계에서 가르쳐 주신다. 영계에서 부족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울고 불고 해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울지 않더라도. 굳이 울고 오래되는 거 아니고 안 들어도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죠. 그 가르쳐준 하나하를연결시켜 가지고 너희들이 수백 년 걸렸으면 나는 수십 년 동안 울고 울고 봉리를 치는 이상의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 두실 가중해 가지고 그게 포함된다, 풀을 쓰든다 는거 제범제. 내가 드린 정성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드린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초만대의 땅에 있는으 남아질 것이며 땅에 있는 남아질 것이며 그 다음이죠. 천상에 가서는 수많은 선한 영들이 찬서를 바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찬사를한다는 이런 기간은 지구상에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훈독 정성은 누굴 위한 것일까요? 1이0경은 누굴 위한 것일까요? 보류는 조상을 위한 것으로 남아지더라고요. 봅시다. 영계 실상에 대해서 매일같이 훈독해 주라고요. 지금 우리가 훈독하는 게 뭡니까? 지상생활과 영계 그 육장인가요? 오장인가요? 그걸 훈독하지요? 이 훈독은 미국 활동을 하실 때에 왕님께서 제일 먼저 천일본양을 훈독할 때에 그거래. 그거부터 시키더라고요. 비상생활과 연계 그걸거고 그때부터 훈독의 제목이 비상생활 연계 제목을 쭉 해서 훈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 뭐예요? 조상을 불러가지고, 정성껏 기도하면, 그 조상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버님 간증입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내가 한 시간 지나서 기도실에 가서 명상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넘어요. 죠 시간. 한 시간, 그 열두시 넘어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효진이가 와서 얘기하면 우리 효진이 아빠 아빠 이상해 무엇이 상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는데 나는 다리도 이렇게 손도 이러면서 노래소리에 박자를 맞추게 되니 왜 그래요 아버님 명상하는 그 모습 그대로 효진님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막 무릎을 꿇게 되고 <웃음> 그리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모아지고 또 노래소리에 맞춰서 본인도 흥얼흥얼흥얼 했다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교제님이아버지께전 그랬죠 영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것을 싫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겨내지 말해봐 조제님이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요. 조상들 가운데 얼굴 모에 같은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형러니 형님, 형님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조상이, 조상을 봤겠죠. 보였죠. 그 말이죠. 얼굴 모에 같은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계 조상들 수천 대가 한꺼번에 부아를할수 있어요. 이건 아버님 말씀이죠. 그리기 때문에 영계의 조상들 수천대가 야 수천대 한꺼번에 부활할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 효진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더고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있은다면, 통성으로, 통성으로 훈독하라는 거예요. 통성. 그냥 입안에만 열고먹는왜 뭐, 뭐. 통성으로 훈독해야 될까요? 속수상과적으로 훈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제가. 홍성으로 어떤 기도, 음도 응,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정성 드리는 특별 제목이 여섯 가지인데요. 여섯 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 저는 이 부분에 저는 항상 참 마음을 이제 모이면서 기도합니다. 제목, 다섯 번째 제목이죠. 플로리다 방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마크로코스노스인 3대 왕궁과 참가인 아베네 승리적 기반을 연결하여 연결하여 이 말은 뭡니까 플로리다에 서 성질을 정해 세웠잖아요 세운 목적이 뭡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3대 왕궁 참가인 아베 과정이 연결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기하려는 것니다그 때문에 이 기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마크로버스 노스 아벨건 철장 소유 기독교인과 애국자 본인들과 경찰이 말들에 충성하지 않고 드라마 전 대통령 옹몸을 있도록 하는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대왕권 참가인하게 여러분, 3대 왕권이 그냥, 말만 3대 왕권입니까? 네? 그 3대 왕권의 종적인, 그 전통, 그 혈대와 그 종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리이 얼마나 93성소의 생명을 그렇게 사오겠습니다. 3대 왕권. 가정에서 3절, 다시 해볼까요?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 사랑을 중심하고, 사대심정권과, 삼대왕권과, 삼대왕권, 삼대왕권이 왕권 얼마나 귀한 것이면 가정명세 이렇게 표시했겠습니까? 네 삼대왕권, 네 삼대왕권을 바로 세옥시어 놓았기 때문에, 아버님 계실 때세옥시 놓았기 때문에, 지금 북에다, 가인 아벨 일체에 가 지금 성리를 지금 표시를 하시잖아요 그 성령 전통을 망하게 세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또 한가지를 부르는 참가인 아벨 그래서 참가인 아벨 라는 이말씀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회장은 님이 말을 말해요 참가인 아벨 참가인 하이 참가인, 가인 되시는 우리 국진 감사원적 위대한 신앙, 왕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 대신, 절대 신앙, 복종의 신을 가지고, 아버님 같이 모시잖아요. 그러는 가인이 어디 있었어요? 역사 시대에 그런 가인감 복귀 역사 시대 구원선비 역사에 찬부모님 복귀승리 역사로 중에 그런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참 감사원님 앞에 항상 만나면 고개 승리입니다. 고개 승리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8년 2개월 동안 한국 재단 이사장님을 여임했지요여임했지요 8년 2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감동받을 수 있는 은행 뭡니까? 연봉 일원도. 그게 보통 할일 보통 사람이 할 일이죠. 연봉 이런다 하셨어 관련 얘기이 이를 위한 참가인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벨님 성환이 성화전이 2016년 6월 2012년 6월 5일 날이 참 그때는 아벨가인 아벨가인 국진 우리 형님 아벨가인 사창은 입적 축복을 선포해 놓으시고, 아버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2012년 6월 5일 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나는 이제영용갈에 관심이 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난 믿었다. 너희들 믿는다. 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너희를 책임했다 하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고 아버님 명예가 주시고 하시고 성하셨잖아요 그리 때문에 아버님이 성하셨지만그 아버님 믿음대로의 뜻을 매우 상속받아 가지고 매우 지고 광야 변실 열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도와,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광야께 그 노정위에 한 사람도 와, 저지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왕님 말씀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단두만이 참가를 하이알아셔가지고 40년을 4년 탐감하셔가지고, 1차 7년 을 승리하시고, 그 승리 기대를 통해가지고, 드럼보당 선사 아무리 참고 본 인천의 고있공 천정이 전쟁이 꿈, 출해가지고 와이든 당선시키고, 천쟁 전쟁, 전천과 승거, 승거, 승거, 통해가지고, 또, 생명, 인적, 축복시까지 승리하신, 그 1차 7년으로 위대한 승리는, 말은 우리 하지만 그건 상상할 수 없나, 그요 상상할 수 없나, 그요 40년을 상으로 당합했다. 이게 말이 좀 쉬운 겁니까? 이제 승리하신 일이 왕님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는 것이예요. 서울신 그 승리의 기반이 이게 트럼프와 연결되어야 돼요. 트럼프와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아무리 믿으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트럼프가 한다 하더라도 중심이 없는 미국 위대하게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와그 참, 하늘에 가장 많이 연결되어야지만, 그 승리 기반이 연결되어서 승리하는 이 2차 인 년, 2차 진로 중에 2년 연구가 될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때문에 이 사실 정리을참말 저는 중요한셔야 합니다 내 개인 가정정족도 그렇지만 이 기간을 통해 가도 산정을 참가하게 하자 1,2차 2년의 승리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